자살을 이제 숨시고 바로 데 들고 집집마다 이제 밥을 빌어서 받고 본초서 돌아와 대중과 밥을 같이 식사했죠 식사 마치고 바로 깨끗이 씻고 이제 정돈을 이제 자복에 가자 들어가 앉아 계셨어요 그간 평일 시 대중 위에서 소득 하시 차례거든 그렇게 대중 속에서 수분이 전자가 혼자 먼저 일어나서 오른 무릎을 뭐그그말이 오른 무릎에 가사를 매시고 뭐터 그때 합장 공경 이백 그런 하사대 그런 말이 나오죠. 그런 세종이시여 희유하십니다. 희유하십니다. 희유라 하는 것은 세상에선 볼수 없는 모습이다. 그런 것을 부처님께서 이제 지금 보여 주셨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걸어다니고 그랬는데 부처님이 세상 사람들이 볼수 없는, 세상에서 없는 모양을 보여줬다고 하니까 아마 가만히 앉아서 자기 밖으로 어떨지 모든 음식을 날아어왔다든지 발을 땅에 붙지않고 뭐심력욕을 어떻게 날아갔다든지 이렇게 하면 세상에서 어떻게 있는 일이라고 볼수있겠는데 그런 일이 전혀 없거든 일반대중과 똑같이 때가 되면 일어나고 걸어갔고 밥으로 얻었고 입으로 밥 먹었고 설거지하고 똑같이 자리를 정정하면 다른 사람하고조금도 차이가 없어요. 그런 속에 소금이가 무엇을 받는지는 이것부처님만 하실 수 있는 모습이다. 하늘에 올라가도 이런 모습이 볼수 없고 천상천하 이 시방의 속에 드러드려 살펴보니 자기 회원으로 간찰을 해보니까 오직 부처님은 이런 모양을 할수 있다. 합니다. 그래서 신호하십니다. 세종이시오. 그랬다가 아까처럼 제가 말씀드리가 같이 에, 낮에는 밝고 밤에 어데에는 보통이도그런데 그런데 하루는 하루가 아니고 여름날 밤에 쳐주고 밤낮똑 어, 같이 변화기와 같이 이런 빛을 바랬다 하고 그래서 무슨 몸이 빛은 아니겠다는 거죠. 이 빛이 똑같은 빛이라 결국에는 무슨 몸에서 어, 이제 방광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 뭐, 그러다. 그런면 보면 완전 세상에 거기 좋은 일이다 하고 심하다 하고 하는 들이 다르니까 이제 그렇다고 볼수 있는데 그렇지 않거든 똑같이 이제 도전과 이제 같이 걸어가는 모습 입으로 밥으로 먹었고 똑같이 이제 일반 본부를 하는 모양으로 똑같이 했는데 뭐가 다르냐 그래서 우리 그 전자가 도전을 마음속으로 들어가보니아 영혼에 도전을 많이 걸어가는 모습을 할수 있지 이런 사람이들에 대한 모양면 하늘의 재석천화 대본천화, 기타 신성들 이체을 외국인들이 심판을 고다 외국인들은 무슨 또 그러니까 어째 그렇게 안 들어가? 외국인 어차 무슨 뭘 하실 수 있는 것습이라또 뭣이겠죠? 도로는 아시죠? 외국인은 그렇게 좀 잘못하게 생각합니까 그렇죠? 또외국야 외국인은 보통 사람은 그렇죠? 또한 가지 요런 게 있어요. 옛날에 어떤 전기시기 그리고 저중가, 이제, 같이, 과향을 하고 있었는데, 그중 사진 한 사람이, 하나 질문을 했어요. 마음을 깨치이게 선지식과, 이러면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이제 한참 동를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지도 하고, 어떻게, 갔습니까? 그 다르냐?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그, 선지식이 답하기를, 똑같다, 그랬거든 조금 더 다르게 먹는거라 그런 게 내가 묻기로, 우리가 똑같다고 할 때야 우리가 모든 게 스승이라고 하고 존경하고 배울 것이 뭐가 있느냐. 뭔가 우리보다 뭐가 나은 것이 있고 배울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해서 스승이라고 밖으로 모시겠는데그 이후에 똑같다 말입니까 하고 또 방문했거든. 그데그 다음에 그 스승이 그런데 또 다른 점이 있긴 있다입다 똑같다 해놓고 다른 점이 있다. 그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똑같은 똑같고 다르단 다르다 면 다르다 하면 되는 것이 다르, 아, 똑같다고 하면서 이제, 음, 다르 점이 있다. 그 도대체 뭡니까? 그럼 그렇게 그, 그, 궁금하냐? 네, 궁금해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가 내가 비유를 들었으면 하지 내가 지금 이희들과 같이 고향 때에 대해서 다로에 밥을 담고 고향하고 있지 않느냐? 네 그렇습니다. 소래가 밥 먹었을 때도, 너희들과 똑같이 숟가락을, 네? 밥으로 또 입으로 묶고, 국도 마시고, 또 간장 짠줄 알고, 고춧가루부터 매운 줄 알고, 그렇죠? 이렇게 묶고 있다. 아. 그 고춧가루 맛은 뭐 내가 보는 맛이나, 너희들 보는 맛이나, 간장 짠줄 아는 거는 너희들 아는 맛이나, 내가 아는 맛이나, 이건 똑같다. 조금만 다른 없다. 그만큼만 그렇죠. 그것도 똑같지. 네, 그렇습니다. 여기 뭐가 다르느냐 하는거는 나는 식사 때가 되면 분명히 분명히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분명히 라는 말을 그치고나 분명히 식사를 하고 있는데 먼저 답변 되니까 그치고 분명히 식사를 왜 안하는 게아니 그러면 우리 분명히 식사를 안하는 게뭐 있습니까 그냥 밥 먹다가 한번 남겼습니까 아 그, 그치 않다야 그러면 또 말을 해볼까 네. 나는 식사 때에는 이자 떠나지 않고 참 분명히 식사를 하던니 너희들이 다 먹으면서 왜 돈다 나는 그런물이네들구주하게다아픈지그아 우리 문절로 문닭이 나왔으니까 화방 앉아서 식사했지 우리 문절로 던져 알아차리거든 아참그랬겠구나그 모르는 바람 내가 한번도 안나오면 없는데 아, 이 문절방노부터 들어갔잖아 진절방노 이혼이러 하는 순간에 라고 아, 생죠 그렇죠? 그리고 밥 먹고 있으면 서 크게 있던가 저던가바야다키다 베네는 그런 데 빨리 깨달아 야 이런 생각이 안고 밥 먹고 있으면 밥은 이런 모든 것이 있지 알겠네 이건, 이 세계면 좋어요밥에서 나는 일찍 일정마잖아요 베드에 가서 보라게 되면 붕물을 부어내기도 하고 밥 밖에서 나무를 켜게 되면 분 나무를 켜고 나무하고 되면 운동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 역시 분물이 이해가 됩니다 응. 여자는 평가하는 응. 게 없습니다 르더라 모든 야들이 그냥 뭐다니 뭐가 좋겠냐. 뭘 가면 좋지 못또이자리가돈다 모셔서 벌어 놨나 도달하고있가 쫓아내야 하느니다 여기는 허리 번호이 너무 큰일 없다 이거야. 뭐라고 말했거든? 근데 사실 여자는 사람들은 못 쳐야지. 지금 이 친구가 걸 앞에 항상 있어요. 이것이 가족의 인기입니다. 별시에 뚫고 보고 있는 거거든. 응, 과거를 보고자 하는 바로 지금 목적이요, 미래를 보고자 하는 바로 이 목적이요, 시간을 보고 전체를 보려면 역시 바로 목적이 된다. 이는 상관도 다 다르 없다. 보시면 분명히 편이 많이 깨달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까 가르고 배고 걸어 갔었고 밥을 휘로 얻어 왔고 입으로 먹었고 자리 정도나 그때 그때 딱딱딱딱 맞춰서 행동 했다. 이제 다른 보자들 이던 다른 다른 사람들에서 다른 모델들이 이렇 청사에 있는. 저번처럼, 저번처럼 마음속태도로구하시는 못해요 여 오라시오는 마음속하수 있는 마음의 모양이다 또렇게시니다그래가득가것같소계 그런데, 보 인생 상황 속에서 걸어갈 때 같이 걸어가셨고밥 먹을 때 같이 이렇게 밥 먹었지 실제로 부처님 배가 고파서 뭐 그렇죠, 그렇겠죠 보통의 지지가, 요가가 지 한 도로 이제 만 빼나 이제 보다내 뭐그그 내가 1만 8천 빅대로 비중도 하는데 전체 몸을 그때 나다 한 10만 세개비을 나는 것이라니다뭐 잠깐만 어제 밤 먹고 그시절하고 고타서 배 고타서 다 무거워 가서 볼수요. 인공이그량기들라고 하는 모량기 무슨 하면 고단 뭐가 삼매되이좀배고프니 뭐가 있는가. 다 네. 그런 심통이그지 고량이 사에의 낮춰서 낮춰 평소 는 정세가 똑 같은 모양을 했어요. 똑같은 몸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추동할 수 없나 따라올 수없는 나라는 항상 부친을 항상 순시하고 있을 땐다 그 깨달음이 지시라이다 깨달음이 마음 심상 아시겠어요 응. 잠깐 조금 쉬었다 할까요? 여기 이제 대충 간신문의 흐름을 보면 대충의 경결에 있는 그 설명 그 형태 있는 모습에 그 비교한 것이다 그런데 그런 것이 있다보면 영허를 보이지 않는 각기 자기 마음속에 간접되고 있는 진지, 그것로 표현한 건데, 또 여기 한 사람은 대체로 이득을 만났지, 모양의 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한 것은, 이제 마음대로 이해할 고 없는지 알기 때문에, 직석에서 어떤 형태를 꽃것 비유했고, 향에 비유했고, 또 성격을 비유했다고 알아듣고도, 자기내 배달한 게 그... 즉 기복이죠. 그대로 이제 예술이수행과 이제 마감으로써 이제 무채한 중생 이런 동물이라고 그렇게 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아,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던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대로 그대로 한다. 꼭 하고서 하고 있다. 또 실제 부처님께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우리가 또 현실 우리도 그런 이에도 많이 봤고 또경례들은 이런 말도 있어요. 여기에 보면 과거 부처님께서 연등굴을 신문하고, 어, 장사 그대가 성벌하게 되면, 이제, 이름을 소관물이라고 할 것이다. 금방적으은 돈에, 그래, 쓰러져 있다. 니 그래서 실제 과거 부처님께서도 성벌하시기 전에는, 이제, 연등굴에이게 이제, 신문하고, 거기서 이제 수기로 둬서 성벌했다. 하고, 소관물이 위에, 위에 따로 이제, 연등굴이 계셨다. 이렇게 보고 있다. 나는 누가 이런 식으로 말했다면 그 서간명이 부초를 비방해서 분수했다 요게 심으로 우리 뭐 하게 되냐 그리고 저한 서간명이 말음 따로 점등들이 장자 있어서 장자무조부이된 서간명에게 수리를어서 그대가 수기를 하게 된서간명를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원정불이라고 하면 뭐냐 연등이라 하는 거은어두에서 어두운에서 등불를 켰다 이 말이거든 맨 처음에 자기가 자기 마음을 돌켜보고, 이때까지 보는 방향이랄지, 개조사랑, 우리가 수행하는 입장의 모습에서 리뷰하자면, 자기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헤매고 있다가, 선지식의 말 한마디로서, 이런 지하에 자기 자성을 돌켜본죠. 그렇죠? 무명을 놓쳤던 자기 자성이 조금도 멀리 벼이 없이, 과거와 현재, 미래에 통해서 한번더 일한 일도 없었답니다. 그런 자성은, 밝혔을 때, 그것이 염등 불이다 그것이 장차 그대로 나가면, 승부를 할 것이다. 수기를 줬다. 이렇게 비유한 것이다. 니 한, 한 모습은 분석을 해서 두 가지 모양을 로는 것이거든. 또, 혹시 이와 같은 것이 뭐가 느냐고 하면, 네, 도파경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법 도파경 어느 분에 보면, 에, 야광, 야광고살이 어느, 어느 도처님에게, 소신 연비 소신 연비라고 우리가 말을 들었잖아요. 결국에 보면 소신 연비의공격으로 굉장히 신청장 하고 있답니다. 또 그런 소리 듣고, 효, 효이가 우리가, 뭐 우리가 비밀에도 있고, 비밀에도 그런 승리인데 비밀이 되어있고, 비밀의 되어있는 그런 있거든. 손가락 태우기도 하고, 뭐, 뭐, 여러가지 그런거 하고 있거든. 그걸왜 그러냐. 소신 연비의공격으로서 장차 승리를 한다. 그리고 업장 소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때 들었다거든. 우떻게 그렇게 그 소리도 있었겠고 부파병은 어, 여차여차 어느 대목이었더니 이래 소리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 신심을 던발 해서 이제 그렇게한 그래 것이다. 그러지 못한 사람은 의미가 없고 예, 이별 만구에독 덕을 위해서는 몸을 잃어버리면 간절한 뜻이 엽기 때문에 몸에 쪼끔 이라도데 애착순이가 손가락 세우기도 뭐 괴롭고 또뭐 아프고 그래서 못하는 것이나 우리는 뭐 대단한 대성군기다. 하고서, 대단히 잘한 것처럼, 이제, 하고 있답니다. 여기에 뜻에 대한, 그, 어색히, 두근하고도 어색히도 짜증 없는 부분들이 다입니다. 요, 요, 보면. 어쩌피 그런 뜻이냐, 야. 소음으로 부지는 거는, 송락을 태워라, 몸을 태워라, 그, 렇게를서리져있 그게 그 뜻이냐, 야. 그럼 뭐냐, 야. 역시, 이와 같은 등불에 비하고, 꽃을 비유했고, 향을 비유했고, 이와 똑같거든. 그게 뭐냐, 고 하는 것은, 소신, 또, 소신부터 양 팔을 태우고, 양쪽에 팔을 세우므로서 그때 부처님에게 이제 몸을 세우고 고향을 올리다그 공격으로서 장자 순결한다. 그래서 말하고 있는 양팔을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왼팔, 엔팔, 오른팔을, 이거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입니다. 우리가 자기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자기 속에 가지고 있는 자기 나름대로 아로마를 지경. 그기서 크게 이제 누면 양반이 됩니다. 양쪽. 크다, 작다, 닳다, 어둡다 유다, 무다, 보내다, 질지다 이런 명작이구나? 모두 사로잡혀 가지고 참된 자기 성품은 들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거로 불사람이 사들어 버리라요. 없을뿐이라요. 뭐하라 이말이에 간단히 말하자면 그스스을 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네 알겠습니다. 저는 양파를 태워 없었습니다. 양파를 태워 없었으면 좋더만 그저 자기는 본래 는봉을 쳐다듭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부처님의 이제 모양의 그 비행 곳을 보고, 이제 지뢰의 몸이죠. 예, 지뢰신을 가지고, 이제 지뢰의 불, 불에다가 손이라서 손가락을 태워서 타는 것으로서 조금 더아프다는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 또생신으 무너지지 않으니까 자기가 하는 대단한 그제 근기처럼 생각하고 있다 고 해서 부처님 찾아갔다 봅시다. 그러면 부처님 계신다고 하면. 넌 아직 손가락, 손톱도 아직 안 채우고 있구나 이러 음. 아직 손톱도 아직 안 완, 채우고 완 있답니다 어떻게 아, 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뜻으로 아는 사람이 유명해형때에 비해한 경쟁을 살아게 되면 모든 중생을 갖다 해줄수 있는데 그렇다 이런 사람이 경전의 이런 여러 가지를 세석사람이 같은 모든 사람을 가르쳐주기 되면에 자기도 이런 대사가 남까지 어떻게 한다입니다. 그래서 경명사는 그냥 자손들 가지고 보단 한 분이 이걸 분리지 말아야 자기는 그씨 가르침대로 가르치 대로 내가 무슨 효도인냐 하면 경명사는 그래 붙지 않는다입니다. 시신이와 같이 몸을 세우뭐 공덕 대단하다 고 해서 도로 우리가 그런 사람 보니까 수가 세운 그 시신이 또 그때 당시에 신신나서 뭐 뜨거운 이렇게 바로 전쟁 피겠죠. 그들어가지고 화덕에 오르고 병원에 다니면서. 야나 이거 좀 돈은 돈이 돈그 돈이 가고 손가락 태우겠냐 그렇죠? 그가 이제 벌거 먹은 시기는 가격이 생기는 건뭐해 개씩 쓰고 나가 보면 될거 아니야 딸랫속이 없어지라고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뭐 차라리 이 무릎 꿇어가지고 절 빠른데 손가락 남아가지고 앞으가 기계가 아무 하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신지이몸뭐농장에나 이런 생각지 했답니다 네그래도 문제가 대상에서는 뭐 막 하고 난 뒤에 뭐 도저히 오르고 뭐 어서뭐 고름 생긴다고 새로 변해다라어 꼬매고 야그흐면불기함이인아분정 조남 생기려는 사람 우리가 옆에서 봐도 그쪽으로 이시를 라아지하는구 옆에서 봐도 뭔가 이시에 안맞여지 시라입니다 그 서명년부터 우려라지 진료라면 절 이시에 맞춰 않는 건 아니거든 그 전문가 1 0 5째밥 먹고 뭐말으면 놀다시라야 이대로 바로 그러지 집이라 그렇지 예, 따로 이, 이 상승을 생각해서 따로 따로 뭐여 했다고 보면 그 사람은 어떤 소유이다 근데 그런 것을 구한는사람은그 외도들이다 예, 그렇게 했답니다 근데도파경은 계속 그런 비유자입니다 영역한 사람은 이제 뜻을 알고 도파경은 그렇게 하나 그... 배송하지 않았지만 항상 도파경은 구기가 있는 것이고 뜻으로 보는 사람은 하루 종일적로 그 친구는 지금 다외고 있다 하더라도 교회에 그렇게 하나도 아직 보지 못한 사람다 이런 걸 말할 수 있답니다 또 그런 뜻들이거든요 그 다음 행도가 나옵니다 행도도 보통 탑가슴경고 있는 행도라고 하여 육시행도자는 저희 육군지 중에 육체시의 성행들도니 육시행도라고 하는 것도 이른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이비설치 육둥 속에 이런 속에서 일체 시에 어, 항상 이제 불교를 향하는 것이니 이것이육시행도라 하는 건데 불자는 가게하라 부처라고 하는 것은 가게라 제다름으로 말한 것인데 즉시 에, 수제 가행하여조어 육군하고 육 정이 정정하여 장시 후사로 명이 육시행정이라, 즉시에 모든 각행, 깨달음의 행을 닦아, 육군에 일어난 모든 망령이라, 이런 것들은이 고르고 한것 따라, 그냥 조복하고, 그런 <웃음> 육군에 일어나는 생각들, 육정이 이제 깨끗하여, 정정하여, 장시, 오래도록, 이제 그렇 살펴서 버리지 않는 것을 항상 살펴겠다, 이 말이죠. 이것을 일어나요. 육시 행도라고 하는 것이다. 답장을 신심이 아니에요. 답이라 하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 열심히 답에 비유한 것이다. 상용각회로, 순 술에 신심하여연령부종의 명의 요탑이니라 항상 깨달음의 지혜로 하여금 자기 몸을, 마음을 항상 살펴보고 있어요. 두루두루 살펴고살펴보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 간단없이, 넌 쓰지 않는 걸, 여기서 이어하야 탑을 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모든, 이제, 저성이, 정의를 탑도 하야, 북 열반 나기에는, 과거 모든 소유들도, 이와 같이, 이러한 행위를 일찍을 행해서, 불생불멸에, 생사를 조항그고 이제, 얻은 것이 물론, 금시서일에 그 해탈자가, 불어 살이 하니, 하는 행동이요. 요새 세상 사람의 해탈을 구하는 자가 이러한 이치를 알지도 못하고 하고 있으니 어째서 그런 행동이라고 이름할수 있겠느냐 전경금시 동경지에는전불노행하고유지외부하야장 지배신하고 요세간 탑호대 그래 놓요죠 가만히 보니 요새 에더군다들리더래느들이들는 잃지 아무런 행하지 않고 자기 마음속에 살펴보지는 않하고어진바 가깝게 을 돌고 석탑에 가서당한게고있어요 그럼 외국에나 집착하여 이제 지낼 서 육신이죠. 육신을 가져서 세상에 석탑이라 돈탑돈가서돈돈 돌고 있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돌는데 이랴 에주치 하나님에 납까 다부르르르르르르 다니고 있어요 하르르르 도자 필요라 한가? 스스로 필요할 때만, 부질없이, 이제, 수고스러운 것 뿐이다, 요이 진성의 일부 이익이니, 자기 성품에, 참된 그 성품에 하나도 익힐 것이 없다, 이래. 한, 농을 지대는, 진성 가니여로다 그, 니하고도, 은성의 머리는, 참, 너무, 참, 참으로, 참, 가입부심이, 너무, 너무 도전하다, 이래. 안 따랐다. 그럼 날 듣지 않거든. 아마 일로제도 다쳐져도 안 그렇다이네. 난 도저히 가슴 그대로 한다고 하니 정말로 정신을 성폭성하다록 하니